그러면 아까 2천 매장 같은 경우가 연간 2억이라고 말씀하시죠? 연 10억? 연 10억요? 네. 야 그러면 여차는영그 어디야 월 매출 기준으로 기본 뭐 최소한 8,9천 매출 올린다는 아, 얘기인데 네. 그렇죠? 와, 와 그거는 근데 되게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 <웃음> 그분도 음. 한국전력공사 예. 예. 회사 다니고. 직장인 출신이었어요? 이 일이라는 건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초보 창업자 기준으로 네. 월 5천은 하지 않을까? 웬만하면. 네. 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쵸. 월 5천 기준으로 본다면, 네. 여기서 원재료 비용은 한 20%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자동차가 네. 단순하게 이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매출을 내는 것보다. 융합적으로 여러 업체들과 아, 거래를 할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이제, 그 여러 업체하고 거래하는 것을 원가로 친다면 네, 네. 전체 5천에서 원가 비율을 한 40%로 네. 봐야 되나요? 40% 아니고 한 아, 50%? 어, 60% 60% 네. 5천을 보면 한 2천 정도 나올 거고요. 아, 뭐 1억 정도 매출을 하면 이제 네. 뭐한 4천 정도 아니 저는 네. 5천만 원 매출에서 네. 지금 순이익률 2천만 원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야, 그러면 거의 그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거의 뭐 네. 40%라는 얘긴데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아주 초보 창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4천의 절반, 8천의 절반이면 4천에서 한 5천이겠다. 음. 그럼 여기서 에 매출액 대비 한 최소 40% 정도는 수익률로 갈수 있다. 아, 예. 3, 4천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천만 원 수익만 올린다면 이건 엄청난 수익이에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있는 자기 기술과 자기 능력이거든요. 아, 그럼 사장님 네. 보통 이제 3, 4천 정도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이 3, 4천 정도는 혼자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명 정도 직원? 3, 3 4천 자, 정도는 혼자. 혼자 할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어, 저는 제가 볼때나 홀로 창업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예, 가능 근데 한 5천 정도 이상이 되면 직원 하나 정도 예, 있어야 되는 게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 홀로 창업 기준으로 그냥 3천만 원 매출일 때 그냥, 야, 3천 대비해서 한 달에 1 천만 원 떨어졌어. 뭐, 어, 이러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아, 때문에. 여기, 그, 골드 지금 현재, 예, 예. 샵을 오픈하기 전에, 예, 예. 제가 혼자 있었어요. 예, 예, 예. 제가 혼자 있었는데, 그때 매출이 3, 4천이었어요. 오, 맞아 네. 그때, 예. 어, 한 천만 원에서 한많이 보는 날에 2천만 원도 가져갔거든요. 지금 현재 이 매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분 몇분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매장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은 두 명, 아, 두 분. 3, 아, 총세 네. 분. 근데, 직원 세 분이니까 그냥 저 사장님 빼고 두 분이니까 그냥 인건비 그럼 500이네 아니죠 좀더600아 네.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천 매장이 뭐 지금 연간 10억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본점 매장은 10억보다는 많은 아, 네. 한 네? 15, 좀 10억 보다는 훨씬 많다는 말씀이시네 아한1 5억좀1 5억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저는 요즘 같은 경기 어렵고 이런 시절에 다들 힘들게 이렇게 경쟁 치열한 음식업만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야 나는 이게 과연 할수 있나? 라는 거 그리고 진짜 그렇게 고수익이 되는 건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사장님한테 돌 직구로 질문했던 건데 저는 오히려 첫째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골드엠의 가장 좀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파워 중에 하나는 골드엠이라는 브랜딩이 일반 카센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카센터는 그냥 아직도 옛날 공업사 분위기의 카센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골드엠 딱 여기는 야 럭셔리한 무슨 스타일샵 같은 어, 요즘 강남의 스타일 샵 되게 잘 되거든요. 어, 네. <웃음> 이거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짝치장해드립니다 아, 이게 스타일 샵인데 찬양 스타일 샵 같아요. 좀딱 아, 네, 보니까 실제 이제 뭐 카센터 하시는 분들은 뭐엔지오일 갈고 예, 예. 준비하고 이제 이런 그 기계쪽 그렇죠 기계쪽만 보고 음. 뭐 이제 광택 하시는 분은 광택만 그렇죠 다뭐 하시는 분은 트 그렇죠. 하는데 물론 전문성 이 있는 샵도 예, 예. 중요하기 중요한데요. 그렇죠. 매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음. 이 하려면 엄청난 많은 번거로움을 그렇죠. 거쳐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샵을 창업하면서 고객님의 이제 커스터마이징 써요. 차를 아. 처음부터 끝까지 신차 오케이. 검수부터 아. 현장에 가서 건호수까지 해드리고 예걸 제 모든 수리에 대한 걸 끝까지 이제 도와드리고 해드 수리해드리고 이제 관리해드리고 오케이.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하는 거고요. 또 수입차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수입차뭐 뭐 벤츠 서비스 센터 예, 예. BMW 서비스, 예, 예. 전문적인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 센터들은 있는데 수입차를 그게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번거로움, 그렇죠. 불편함이, 맞습니다. 엄청 많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여기서 또 하지 못하는 작업들이 네. 많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것들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수입차 전문으로 하는 이런 그 정비, 수리 업체다, 음. 네. 관리 업체다 네. 네. 네. 네. 이런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근데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차량 관리인데. 부산차 하는 곳은 많으니까 수입차 하는 곳을 특화해서 하면 오히려 수입차는 AS센터가 있지만 워런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런 골덴 같은 이런 업체를 찾는 고객들은 늘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홈피를 보니까 야 여성만을 위한 안심 내 차관리 서비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예예 예, 예, 여성 고객들. 왜냐면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겁내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만하시라 네. 그럼 면 A 2 o Z를 다 해, 해, 해드리겠다. 심지어 사고 처리. 사고 처리, 사고 네. 이제 사고 처리 같은 경우는 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런 예. 것들을 모르게 되면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 아, 내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은 위험요인이 없는 사업이 없거든요. 지금 골드엠이라는 이 지금 창업 모델 관점에서 딱 보시면, 따님도 아까 시행 착오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네, 이 사업의 위험 요인 이 부분은 잘 이렇게 늘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 사업의 위험 요인, 위험 극복 방법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님 예, 중에는 여러 계층들이 있어요. 예, 예. 많은 계층들이. 개체들이... 예.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잘못 가졌을 때 이제 문제가 더 아... 크게 생길 수 있는 예예 예. 있거든요. 관련 부분 예그 예. 주변에 있는 자동차 관련 모든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게 이것이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멍가게 장사다 이런 예. 생각을 하면 예. 안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수입차를 터탈로 관리해주는 센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들을 어떤 문제가 생기수는지다 풀어나갈 수거든요 우리 사장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장사 개념보다는 주변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서 우리 골드 사장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 분야별 업체 사장님들끼리의 네트워크, 긴밀한 네트워크, 그렇죠. 어. 교육 기간 내 그것까지 다 전수가 이루어지나요 전수 교육이? 아,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첫날부터 그거를 느낄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아까 야 신차에서부터 기존 차량에 대한 A to Z를 다 관리해 주신다 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려면 포탈을 검색하든 뭐 구글을 검색하든 하면 우리 골드엠이 떠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개별 이 사업자들도 자기 매장에 대한 마케팅은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한번좀 말씀해 주시오 마케팅 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골드엠이 창업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마케팅을 안 해도 성공한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 그렇죠. 네, 그전거짓말이 예예예. 예, 예. 예, 모든 업체들은 자기를 알리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 예, 예. 예, 많이 알면 리 알릴수록 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되어 아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음. 실제 이제 골드에 대한 그 홍보나 모든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어떤 곳이든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점과 창업예정자, 분점들이 공동 마케팅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골드 브랜드를 같이 세워나가자. 오케이. 저는 그래서 창업을 열명 20명 시켜서 창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대일 교육으로 성공하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같이 브랜딩을 만들어가자는 것죠 오케이. 그런.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 수익 이런 투자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골드엠 사업은 첫째, 점포 구입비는 천에서 삼천, 뭐 많아봐야 오천 넘지 않는다.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한 삼천이면 된다. 집기류는 천이면 된다. 그럼 제가 아까 7, 8천 아닌가 이랬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4개월 동안에 교육비가 들어가는 교육비 거죠. 교육하고 예. 간판을, 간판을 달아드리 그렇죠. 네, 고 장비 구입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야 돼요. 예예. 제가 구매를 해서 거기서 교육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교육비. 교육비 겸 이제 모든 게다 해서 사천만. 원. 사천. 그럼 최소한 어떤 일억에서 1억한 이천. 예, 일억 5천1억 오천, 1억5천 서울 시내 5, 같으면 한 일억 5천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다 예, 예, 예. 음. 근데 어. 지방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한 일억 정도면. 아, 네, 일억이면 충분하다. 가능하다. 사실은 이 차량 관리점 같은 경우도 야 이게 뭐. 야뭐 차량 관리 좀 하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나요? 아마 이런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도 있을텐데 아마 저희가 이 앞에 이 골드엠에 대한 매장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한번 쫙 보시면 요즘 어차피 이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분들의 차량을 관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량 관리샵 자체도 그래도 최대한 지나가다가 눈에 띌 정도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 1억에서 1억 5천 1억이 1억 5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천만 원씩만 벌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뭐 1년이면 다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거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기술형 창업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렵지만 오히려 그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어, 이런 마음 좀 충분히 들었던. 그래서, 야, 60 넘으면 내가, 야 이런 거 지방 가서 한번 해볼까? <웃음> 어, 오히려 지방이 그렇죠. 강남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까 예, 강남이라 이렇다고 예. 예. 생각하시는데 예, 예.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수입차를 막힐 데가 없어서 강원도 같은 데서도 찾아보도. 오 그래요? 네. 야 오늘 우리 임충희 대표님 골드엠 얘기 쭉 말씀드렸는데 야 사장님. 제가 대본 없이 그냥 막둘직구로 여쭤봤는데 그래도 잘 말씀해주셨는데 사장님 혹시 그래도 어, 어떠셨습니까? 저하고 이렇게 촬영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 너무 말씀을 잘하시요 부담없이 말. 아, 그래요? 마, 예. 저는 뭐, 싶습니다. 이 창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저는 창업자들이 일일이 창업 박람회장 가지 않더라도 이런 유튜브 창업 정보만 잘 보더라도 이 사업의 명함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미처 터치해주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임충익 대표님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좀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도 참 많은 아이템을 늘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저의 직업 특성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이골드의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야 요즘 같은 불안기 그 다음에 아무리 불안기라도 사람들을 움직이긴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관리, 특히 고급차에 대한 니즈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을 야 나의 이 주인 입장에서 꼼꼼하게 A to Z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주는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아이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차량 관리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틈새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이 방송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지금은 사장님의 15년 동안의 이 차량 관리 인생이 앞으로 좀 사장님의 이렇게 패밀리들이 많이 늘어나서 좀 골드 엠으로 다들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창업자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